한번 아, 이용할게요. 아, 아, 아, 아. 그러면 핵심 부분만 좋아요, 팬분들. <웃음> 네. 나는 내가 되고 별은 영원히 빛나고 잠들지 않는 꿈을 꾸고 있어. 여기까지. 자, 그리고 어, 바로 이어서 팀 원우나가 마이크가 됐으니까 어, 랩한번 연습 한번 가볼까요? 나는 내가 되고 <웃음> 아,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왜 블루투스 마이크인데, 왜 유선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방송으로, 방송으로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간이적으로 좀 꽂은 거기 때문에, 평상에 당연히 무선으로 쓸수 있죠. 도하님도 우리 블루투스 잡은 김에 도스 미라클 한번 이용해 봐야죠. 어, 저는 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네, 나는 내 토... 별은 영원히 피... 오, 좋아요, 좋아요. 역시, 우리 도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 왼쪽에 계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원시원한 그녀가 왔습니다. 김시원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b j 를 하고 있는 김시원에로 갑니다. 네 시원양도 역시 사실 하루 뭐 방송 안 하면 그 금전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한데 그럼에도 우리 아미소만큼은 늘 함께하시거든요. 아미소 나오는 거전 항상 행복합니다. 그래요? 네. <웃음> 많은 음악 방송 나가시는데 최근에 나가는 음악 방송이 아미소 말고 있다면 뭐가 있었죠? 아미소 말고 네. 장효진님이랑 합방을 어. 했었는데 어. 보컬 레슨을 받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가수 출신이기 때문에 음악방송 콘텐츠를 많이 또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떤 분과 함께 하시나요? 오늘도 역시 장효진님이랑 네. 오늘도 역시 장효진님이랑 네. 카메라가 참마못 잡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고개를 좀 숙여주시면 은 예. 아, 거기는, 어, 거기어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늘 한번 마이크를 제가 바로 드리고 오늘 한번 예, 목소리 테스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번에는 그렇게 가볼까요? 효진님이 이거 블루투스를 쓰시고 네. 어, 우리 시원님은 그냥 마이크로 해서 한번 오늘 화음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예, 즉석으로 오늘 함께 하시는 노래가 널 사랑하지 않아라고 하니까 3 2어 사랑하지야 아, 아 잠깐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 뭐죠? 아,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잠깐, 잠, 잠깐, 죄송해요. 아 잠깐만. 잠깐 죄송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혼자 달리셔 가지고 우리 시원 님께 솔로로 목풀 수 있는 기회를 예,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스 미라클과 함께 하고 있어요. 네. 널 사랑하세야 이그 정도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시원님 최근에 영화를 또아 그만하세요, 마시라요 예? 영화를 보셨다고. 아, 아, 아. 최근에 기생충 보셨는데 안 봤어요. 아 기생 어벤져스 보셨다고. <웃음> 그것도 아직 안 봤어요. 예,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는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곡성 곡성. 곡성 보셨었군요. 네. 그래요. 아뭐 왜요? 영화 뭐 찍으셨나요? 설마? <웃음> 잘못했어.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저희 채팅창에 계속 올라와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결인님 함께 하고 네, 계시는데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결인님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캠인가, 여캠인가 BJ 결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결인님결인님이 네, 인사하는 파이팅. 순간 결이 열혈 팬분인가요? 결이 공0칠님께서 네, 저희 공식 방송에 첫... 어, 감사합니다. 진짜. 좋습니다. 네. 공식 방송에 쏴주는 네. 별풍선은 방송이 끝나고 저희 회식에 저희 배부를 부르게 먹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인님이 네. 열혈 팬이 네. 별풍선 천개를 쐈을 때 표정관리가 좀안 되셨었거든요. 네. 예, 많이 좀 힘드신가 봐요,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요. 아, 지금 좀 힘들어서. 네. 하지만 오늘의 무대 어떻게 좀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죠. 아 그래요? 네.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한 곡인가요, 두 곡인가요? 두 곡입니다. 두곡 중에 한 네. 곡은 스포해 주세요. 이따가 한 30분 뒤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스포보다는 네. 바로 네. 현장에서 봐달라.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주 어마어마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분이니까 뒤로 우리 정수수트님께 마이크를 드리고요. 네스트님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음악하고 있는 BJ 정수수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음악하고 있는 정수 스트라고 했지만 또 네. 다른 호칭이 있잖아요. 수식어가. 누구의 남자 친구? 아, 저 주영 스트 남자 친구고요. 네. 네, 주영이랑 같이 음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자 친구 덕분에 아프리카도 이제 데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어, 데뷔한 지 얼마나 되셨죠? 어, 정확히 모르겠는데 방송원 한 10회 가량 한거 같아요. 10회 네. 가량. 솔직히 BJ 한거 후회한 적 있다 없다? 어, 있다. 아, <웃음> 여자 친구로 원망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음악을 작업 곡을 쓰고 있어서 음. 음악 작업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다 보니까 아하. 그것 때문에 고민을 좀 했었어요.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결과물을 잠시 뒤에 그 아미소에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닉네임이 일반인 송인준입니다. 송인준님이세요. 일반인 송인준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인 송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좋습니다. 지금. 그냥 우리가 일반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닉네임 자체가 일반인 인이죠 계속 그 유지하시는 건가요? 예, 왜 그게 예바꾸기가좀 그렇더라고요. 어. 사실은 예, 뭐비를 BJ를... 이렇게 달기도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그 그때 가왕 대전 네. 나왔을 시절에 네. 썼던 아하. 그 군인 게임 그대로 일반인 송인준으로 좋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2부에 함께하게 되셨는데 혹시 1부 무대 다 보셨나요? 어 네네. 예, 역시나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부 무대 보시고 약간 부담이 되셨나요? 저 정도쯤이야. <웃음> 뭐, 아 예. <웃음> 저 정도쯤이면 살포시 지려 밝겠다. 예예예.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준 씨의 무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거구 오늘의 선사님 특신 장유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장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번 달에 또 나와주셨었는데 네, 네. 한달 만에 바로 나오셨거든요. 네, 피를 엄청 빨아먹네요. 아, <웃음> 왜냐면 좀 빨아먹을 게 많게 생기셔서 아, 네, 네, 네. 오늘 김시현 형과 함께 하시는데 뭐 이렇게 좀 케미 맞추고 하시는데 크게 뭐 부담은 없으셨는지 아, 워낙 잘하니까 목소리도 네, 네. 좋고 음. 네, 제가 맞춰줘야지. 아, 본인이 맞추겠다. 네, 그러면 네. 저희가 마이크를 한번 <웃음> 역시 도어스, 우리 블루투스 도어스 미라클 마이크는 우리 장유진 님의 울림통으로 어떻게 될런지 한번 다른 노래 어떤 노래라도 괜찮습니다네. 이제 와서 나를 시험해 볼는 그 순간 내 믿음의 끝을 찾아가 보자. 와, 와 이거 지금. 저희가 에코를 좀 굉장히 낮게 놨는데도 와 채팅창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에게 나를 응원해달라는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뭐 저를 응 원해 주는 시 것도 감사한데 네. 오늘 오늘의 주인공 은 항상 원래 주인공은 여자 아니겠습니까? 아... 네, 오늘 시원님을 많이 이제 좀 해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네. 네, 응징자 투 많이 봐주세요. 아, 화났어요. <웃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바로. 이제 소개하게 됐습니다.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고요. 아, 제발 마이크 자, 좀 주세요. 네. 아하하. 자, 아하. 오늘의 특별 게스트 대안! 거나! 턱형님이십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턱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진짜 기다리느라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와. 아, 근데 턱형님 그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게 턱형님 오늘 몇 시에 오셨죠?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웃음> 예, 아닙니다. 아, 톡 죄송합니다. 형님, 네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뭐 채팅창에 톡 아, 형을 몰려주고 계시고 네네. 사실 아, 모르시는 고맙습니다.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 유튜브에서 가수로 아, 활동하시잖아요. 또. 아, 예. 그렇죠. 저 살짝 만지다 왔습니다 어, 예. 가수 사... 닉네임은 좀 남다르더라고요. 아 G-O-D-T-U-K라고, G-O-D는 신, 제 어, 이름, 뒷자리. 네. 네. 그리고 T.U.K.는 이제 턱형의 턱. 어. 해가지고 그죠. 어, 어, 어, G.O.D. T.U.K. 가터웍입니다. 아. 예. 오늘 저희 아미소와 함께 하시는데 특별한 또 음악 무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분명히 이렇게 특별한 예. 음악 무대를 보시는 특별한 분이 지금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댁에서 네네. 우리 와이프가 지금 방송을 좀 보고 계실런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죠. 소진이가 아마 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소진이가 이제 나오기 전에 김밥도 싸주고, 와. 또 커피도 타주고, 네. 응, 그렇습니다. 예, 아, 아, 아. 그렇게 해서 응원을 해줬는데 네. 오늘 목 상태도 많이 좋고 어. 오늘 좀 멋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러면 저희가 네네. 한번 우리 턱튜브, 너튜브 각 잡아 드릴게요 오늘 아, 영상 편지 아, 네. 아내에게 어비 아, 네, 아프리카 아. 운영자 앞에서 공방 나가서 아내에게 아, 영상 편지.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갑니다. 아 예, 아 노래 없죠? <웃음> 음악 깔아 드릴게요. 음악 아, 깔아 주시는 거죠? 예, 저쪽 카메라 보시고 아, 이 짝이요. 예. 아, 음악 큐 깔리고 있어요. 아 깔리고 있어요. 예. 우리 만들려요. 오케이. 소진아, 아, 진짜 그집말 아니라 중 말이지 사랑하고 우리가 결혼한지 진짜 몇 년이 됐는지 차, 차, 사실 살살 기억이 안 나. 아 그렇지만 진짜 너를 사랑하는 건 진짜 정말 진심이고 오빠 오늘 아미서 나왔다. 특별 게스트로. 어? 오빠 팝이 달고 갈게. 사랑한다. 오 좋습니다. 오! 자. 자. 왜 <웃음> BGM 깔아주시고 아니, 턱형님, 네. 턱형님이 팝비가 아니었나요? 오, 턱형님 활동한 지 굉장히 오래되셨는데. 아 예, 지금 베스트 BJ 달고 있는 대안가라 턱형이라는 아, BJ입니다. 음. 아제이입니다 진짜 열심히 해서 파트너 BJ 따고 또 열심히 할수 있는 아프리카 BJ가 또 돼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 아, 자, 아, 그러면 저희가 시원님또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 우리 도스 미라클을 넘겨보고 턱형님의 본 무대 보기 전에 과연 우리 턱형님은. 실제 어느 정도 각터의 실력을 갖고 있는지 본인의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한 소절 도스 미라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 그럼 앵시더 맥스의 아, 좀, 아, 좀 높은 노래로, 노래로 네. 여러분들 들으시면 어. 한번 맞춰 보세요. You are my sunshine 어두운 날 환히 비춰 주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본무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주영스트의 남자친구 우리 어디 있어 정수스트 어디 갔나 했더니 아 이거 방송이 공식 방송에서 이런 주접은 안 되는데 지금 커플들이 뭔가 작당 모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한번 만나보는 시간 가져볼도록 할텐데요. 제가 아미운서 상반기 특집 투게더 콘서트 하면 다같이 함께해요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그 커플들의 마닝을 지금부터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서 상방위 특집 투게더 콘서트 함께